되게 익숙한 맛입니다, 이게. 굉장히 익숙한 맛이고요. 노브랜드 비빔막국수예요 작년에 제가 메밀 소바를 한번 소개해드렸거든요. 그때는 그 상품이 1인분만 나와가지고 180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최근에 가봤더니 2인분이 들어있고요. 거의 21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더라고요. 가격은 살짝 올라간 것 같아요. 역시나 구성은 굉장히 단촐합니다. 아까 보셨듯이 면이랑 요 소스 이게 하나고요이 소스가 진짜 열일 해야 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메밀소바는 그래도 뭐 파랑 뭐 이런 흰색 가루 같은 거라도 있지 비빔 메밀국수는 요고요 고추장소스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한번 떠서 넣어볼게요 기대가 됩니다 요런 비주얼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뭐 고명하실 분들은 뭐 계란 지단 해가지고 넣고 뭐, 오이 같은 거채 썰어서 넣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바로 비벼서 어, 그 계란 후라이 하나 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. 어, 냄새 좋아, 냄새 좋아요. 비주얼은 막깔라죠막깔라는 비주얼. 그냥 면 삶아주고 찬물에 헹궈주면 끝이에요. 무슨 맛인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익숙한 맛이에요 약간 시중에 나온 비빔냉면의 그 소스 같기도 하고요 물에 빨간 국물 있잖아요 그 국물맛도 나는 것 같고 제 입맛에는 굉장히 맛있어요 진짜 거의 팔도비빔면 그거랑 비슷한 초고추장에 딱 쏘는 맛이 느껴지고요 살짝 달달하면서도 이게 고추장의 텁텁함이 많이 느껴지진 않거든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음, 뭐 혼자서 그냥 2인분 한 번에 딱 해서 드셔도 될것 같아요 만족스럽습니다. 한잔 할게요. 한잔하시오. 짠짠 짠짠 아까 먹었던 족발 막국수의 족발 비빔면도 똑같죠? 막국수도 아닌가? 바로 먹어볼게요. 고기 너무 커가지고 입안을 꽉 채워줘가지고 너무 좋고요 되게 담백하거든요 담백하고 쫄깃한 족발을 같이 먹어주니까 식는 맛도 좋고 비빔 막국수의 소스 저는 그냥 초고추장이라고 할게요 소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저 장난 아닙니다 짠짠짠 하고 가겠습니다 한잔 하시오 짠짠 콜라겐이랑 같이 먹어주니까 통통 씹히는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신라면 건면 처음 먹었을때 전는요 안에서 면이 막 흥겨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콜라겐 같이 먹어주니까 그런 느낌이 들면서 메밀면 자체는 식감이 탱글탱글 하진 않잖아요 잘 씹히는 식감인데 그 콜라겐이랑 같이 먹어주니까 식감도 살리고 고소한 맛과 살짝 매콤한 맛 그게 같이 잘 입안에서 어우러지니까 입안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게 다양한 맛을 느낄 수있어가지고 족발 같이 드시는 걸 진짜 추천해 드립니다 노브랜드는 정말 사랑입니다 여름 한정인 것 같거든요 계절 별미라고 해가지고 여름 한정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꼭 드세요 저 이제 막잔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! 짜짠! 아, 술도 맛있다.